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뭐 일장에 대한 내용을 서론적으로 이제 전체 내용 구조를 보고 일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일장에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호세아로 하여금, 호세아 선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 와, 혼인하게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 어, 이스라엘 이라고 하고 또 로로하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로암미라고 하는 그런 자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 심판하시는 중에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도 그걸, 그런 성경 기자들의 그 기록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 초, 초두에 전체 내용을 축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그것을 또이 서론 부분에서 또그 틀을 보여주고, 전체 내용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내용이고, 2장에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4절 이하에서도 보면 또 다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한편, 그, 한편의 그 표현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두 번도 돌아보기 어려운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저, 저희들의 체질을 알고, 저, 저희들이 신토인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구속의 경영을 처음에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펼쳐갈 걸다 보여주시고 또딱 전체를 보여주시고 그, 그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 또 안에서 그걸 완성하시고 어, 최종적으로 다 회복해 가시는 그런 그 성경 전체의 그 구조도 그런데 이게, 이게 이런 선지서, 소선지서들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4장에서 10장까지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제출의 급을 안시하는 표현들을 하다가 이제 11장에서 14장 끝부분에 가서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아주 더 명료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를 생각할 때 1장에서 전체를 축약해서 얘기하고 또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그걸 또 얘기하고 전체 1장에서 3장 또 4장에서 10장, 11장에서 14장 그렇게 펼쳐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알기 쉽게 회복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런 어, 어, 존재를 통해서 다그그 그, 그걸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 여기 고멜의 경우도 이제, 이제 그런 어, <웃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 이런 일을 펼쳐 가고 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기서 이 내용도 이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1장 끝부분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어미와 책론하라고 너희가 어미랑 책론 하라고 하고 또.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5절부터 이제 쭉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 부분을 볼 건데 뭐 13절, 15절까지 내용이지만 일단은 이제 13절까지. 그 내용을 아마 우리가 이제 전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므로라는 그,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 <웃음> 선지자의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웃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그 죄는 행음한 것이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그,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갈구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 그릇된 것인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신랑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바하를 그 쫓,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나 이제 실제는 저들의 그릇에 생각인 거죠. 실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저들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어, 속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강 생각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늘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진짜 신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이신 그, 그분이 그그 피저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셨는가 해 오셨는가 네. 이미 기이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음 우상을 쫓습니다. 한 우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만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만 그 사랑을 저버린 마음은 끝없이 욕망의 종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실은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 때문에, 골로세 3장 5절에 탐심의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그 탐욕 때문에 계속 그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바를 자꾸 쫓는 거죠. 참, 본 남편은 하나님인데. <웃음> 아 이런 모습은 이제 로마서 6장의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죄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 돼서 우상을 향하는데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 내게 준다고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물론이요 인생의 즐거운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또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에 내 양식과 내 포도주와 삼 삼과 양털은 여호와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면서 자기 것을 우상에게만 허망하게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과, 또 물질, 시간,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세상과 친화력을, 그, 어떻게든지, 그,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쾌락, 자기 번영,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참 비참한 일인데, 그게, 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웃음> 이 셋째 부분에 감문 바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뭐 1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바알들이라고 나 풍요의 신, 어, 바알과 아세라, 그런 그 아세라 신의 그 풍요는 그 유방이 막 열, 12개인가? 22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제가 기억,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풍요의 신을 그렇게 신는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뭐밀곰이나뭐 몰렉 이런 것들은 사실 인신 제사까지 받는 그런 신 신들인데 그냥 결국은 현세적인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거기다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써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기 행복과,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어, 쓸 거, 여기에만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 그 눈이 어두워진 음. 수단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까이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걸 즐거워하는 걸로 그쳐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번영 신학은 결국 세속 신학, 번영 신학, 인본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신학입니다. 철저히. 오히려 그 이제 고난의 신학이 참뭐 우리 저희 신자들한테는 계속 개혁교의 신자들한테는 어울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뭐 5절로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아 주셨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소유로 어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죄인 중의 괴수들인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예.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시간, 건강, 물질, 명예, 이런 걸다 써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제사장.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의 당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 이방 민족들을 앞에서 제사장 나라니까, 그게 저들의 존재의 당위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와 영광이 없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뭐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게 할 수도 있고 파지 아니한 음물도 얻게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하고 배불리게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에 그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타낼 때 어떤 복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는가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얘기, 신명기적인 그런 축복과 저주를 선지자들이 그걸 잣대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걸 잣대로 얘기해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 언약 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죄의 그 권세인 애국,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렇게 구원을 그 베푸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난한 저과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또어 그런 풍요를 맛보게 하고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 이데 그걸 모르고 그걸 다 짐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 그 사랑을 먼저 큰 사랑 받은 사랑에기초해서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책임 의무를 무겁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으니까 아 이제 그걸 무겁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쉬운, 쉬운 멍해고 즐거운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렇게 큰 여호와께서 베푸신 공일과 사랑을 아주 어 풍부하게 누리, 누리, 누렸고 누리고 있지만 그런 사랑을 짓밟고서 이스라엘이 거짓 사랑을 험하게 구하면서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상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응대하시는 거죠. 네,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얼른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더러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그들이 내 떡을 얻고자 자기의 연인들을 쫓아가더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풍요와 아주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들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더욱 세상적으로 강성해지고 싶어서 자꾸 또 바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보암이 이제 750년 주전, 그때까지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니까, 그 이후 722년 1년, 그, 그때 망하는 거잖아요? 불과 30년 내에, 그냥, 그, 그 솔로몬 때그 지경을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넓게, 아주 부요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제,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이제 폐망하는 것입니다. 발을 삼기던 나라들도 아수, 아수로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발들을 수호신으로 모셨지만 발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그, 도 그럴 것이 발은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은, 그 이제 뭐 손이 있지만 뭐뭘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지만 뭐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5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호신으로 모신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추함그 사람의 그 아주 모자람 이런 것들을 남들 앞에 다 드러낸 거예요. 내가 내가 의지 하려고 했던 것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개망신 당한 모습을 당한 거예요. 본 남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남편 쫓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겪게 하시는 것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그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제야 그들은 후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남편한테 돌아간다고 어, 말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이게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고 상대적인 회개예요. 홀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길이 다 막혔으니까 돌아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응.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게 지금 심판받고 형편이 무인지경이 됐는데 그런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아, 그, 본남편하고 살 때가 훨씬 난 거죠. 예. 네. 아수르가 이제 얼마나 포악한지 그, 아직 모르죠.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때 얼마나 잔인하게 그 대했는지 모릅니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옷을 벗기고 굴비 역듯이 그 포로들을 서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뭐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갈 때도 남쪽 유다에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도 그런 꼴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 50절에 보면 흉악한 민족이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해서 흉악한 민족에게 끌려간다. 그저 신명기 28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이 32절에 보면 다른 민족에게 자녀를 빼앗긴다고. 하고 또 3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됨과 비방거리가 그리고 45절에 보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미 다 신명기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것대로 이제 제 선지자들이 일 깨우는데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아 눈에 보이는 남편을 그걸, 그 허깨비 같은 걸, 그걸 의지하려고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쪼갤만한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퍼부을 때, 이스라엘 포로는 공포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만, 번개와 비가 바로 바알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먹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수치가 그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바알들을 상징했던, 그렇잖아요. 그, 비가 안 오면 바알들을 또 섬겼고,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번개, 뭐, 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축복의 그, 그, 그런 소리라고, 그런 빛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아주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가 다드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던 시절을 당연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처럼 바알들을 섬기던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벌써 후회가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후회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또 우상을 섬겨서 멸망함 그러니까 5절부터 지금 13절까지 계속 그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 다시 반복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3장의 내용과 또 맞물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8절에. 그러므로 하고서, 여와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배음만덕한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 신약에 자기를 옳게 보여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항상 바리새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 이제 뭐, 아주 상대적인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뭐, 아주 이제 관심이 딱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이용한, 그러니까 배음망독이 나오고요. 아주 영적 교만이 나오고, 영적 교만이나 오만 아나무인이죠 예, 아나무인이다 오만 방자하고 예, 배은망덕 교만하고 무지하고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인생들 예, 이게 자기가 우상이 자기가. <웃음> 아무튼 그 얼마나 배엄망덕한지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듯이 풍성한 추수도 여호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추수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려 여호를 가까이하라 하셨습니다. 추수의 참된 기쁨은 여호와의 사랑과 선아심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때 비추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과 기쁨이 주일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있고 장차는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추수가 이방 민족의 추수와 다른 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 사랑이 주신 추수보다 심지어 우리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게 선물의 내용보다 그 사랑이 더 큰거죠. 그렇게 귀한 추수를, 바를 위해서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엄망덕합니까? 자기 배를, 배가 신이고 말이야. 자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행복, 번영, 쾌락. 거기에서만 돈을 쓰는, 하나님이 주신 돈, 물질, 뭐, 명예,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엄망덕이죠. 은과 금을 저에게 도와준 것이라 했는데, 이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이 유지되게 유지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은과 금을 발을 장식하는 데 썼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심을 침해한 것입니까? 이 은과 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치장하는 데 쓰는 거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그뭐 가족을 지장하고 자기 영광을 지장하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악하게 악한 데 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도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뭐 좋지 않게 돈을 모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은 모아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냥 기분만 잠깐 좋은 거지. 지금만 그 시절에 내그네 곡식을 도로 찾겠다 하셨는데 이 표현은 추수할 때를 가리킵니다. 애써 농사지어 거둘 때 거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11절과도 연결됩니다. 추수한 후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인데, 이제, 양력으로는양력으로는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 전후가 되는 거죠. 추석, 추석 <웃음> 그런 정도의,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초막절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여호와께서 패하실 것이다. 그 모든 희락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희락의 날과 붙어 있는 겁니다. 10, 민수기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희락의 날은 가령 성막을 봉원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날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슬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패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만나는 성소를 없이 하신다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참된 성전으로서 성격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웃음> 그처럼 저희 벌거 벗은 몸을 가려울 내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눈앞에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하는 자가 바알이잖아요. 바알은 탐욕의 그 대상이에요. 그, 그 탐욕의 대상은 내 배도 될수 있고, 뭐, 상, 그 탐욕을 그 이루어 줄것 같은 그런 대상이 다 되는 이유도 다 되는 거이 세상에 가까운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을 다 말할 수 있죠 그들 앞에서 이제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라는 건 약점, 잘못 그 사람의 무가치함을 그 남한테 그대로 드러낼 때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진짜 가장 여러분이 그 창피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드러내 보세요. 그 수, 얼마나 수치감이 듭니까? 네. 가장 창피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다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 연애하는 자들 앞에서 그 멸시, 그, 그 아주. 어,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가면 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심판 안 하시면 여기서 배부르게 눈도 튀어나오고 그냥 기름지게 살고 아무 그 무슨 어, 고난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앞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우상들이 아무튼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내그 네, 그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낼 수그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저기 그 시편 아전 신명기 2 8 장에 보면 이런 소산을 하나도 그 취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그런 그런 일이 나오, 나오는데 음, 그 뭐. 하죠? 그 그대로 그 신명기적인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한 것을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권을 만드셔서 그 불신 세력을 통해서도 뭐 공공개를 하시는 건데 불신 세력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그걸 그그 그 바알들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여기 주, 준 값은 심히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그것을 우상들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의 헛된, 헛된 사랑을 바라며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도 쫓아가서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향을 사른다는 것은 뭐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제사를 드리려면 그만큼 재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먹으면서 그 음식이 우상을 섬긴 값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잃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 손에 여호와의 은혜를 가리키는 예물이 들려 있고 그 몸에 여호와께서 주신 금문이 번쩍 번쩍 빛나고 있습니다만 그 예물과 금문이 자기 것이고 심지어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가 실로 커서 바알을 섬긴 시위를 따라서 저에게 벌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발에 정신 팔려 갖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어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면 지혜로워야 돼요. 아뭐 자기가 자기가 진짜 똑똑해서 배부르고 건강하고. 또 부자고 높은 명예를 취하는 줄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주님이 쫓아오셔서 그냥 심판하실 것이그다 그렇게 자랑할 때 음. 선지자는 이 부분 끝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을 붙입니다. 이 표현이 16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남,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만 여기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14절에 나오는 그런 물어를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듯이 오직 어,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내게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서 바로 그 진리를 철저히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괜찮아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재출회급이 되고, 그런, 그런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 당신 스스로 하신 언약에 특심하셔가지고, 그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시간, 물질, 명예, 건강, 기타 등등 은사 그걸 가지고 철저히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그런 인간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준 거예요. 수단으로. 그런데 그 수단으로 준거 가지고 자기를 뽐내버립니까? 예, 그러면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럼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뽐내면 죽을 일밖에 없다.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제 14절 이하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